볼륨을, 이 중요하고, 그래서 볼륨이라는 건 이제 중량 반복 세트가 이제 볼륨인데, 볼륨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제 볼륨을 그냥 단순 계산해가지고는 사실은 운동 강도를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100kg 10개랑 10kg 10개랑 똑같이 1000kg지만 사실은 볼륨이 똑같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볼륨의 계산을 위해서는 이 기준점이 있어야 되고, 기준점 이상에서는 가산점을 주고, 기준점 이하에서는 그 감점을 줘가지고 볼륨을 계산할 수 있는 거를 알아야 되고, 그 기준점이라는 건 이제 벤치프레스 예를 들면은 보통 이제 키 마이너스 100의 기준. 예를 들어서, 어뭐 170인 사람은 7 0 k g 부터를7 0 k g 10개가 7 0 0 7 0점이라고 보면 그 이하에 6 0 k g 10개를 600점으로 주지 않는다는 리고8 0 k g 10개를 800점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가산점을 줘서 계산해야 니다 이런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일할림 계산 같은 법으로 예를 들어서 70kg 열개할수 있는 사람이 80으로 세개 한다 그러면 그게 볼륨이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중량할수 있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볼륨의 계산은 운동 강도를 객관적 지표에 의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수몇킬로몇개 뭐 하면 몇킬로몇개 100으로 10개 하면 80으로 15개 할수 있으면 볼륨이 같은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해. 80으로 100으로 10개 하는 볼륨을 따라잡으려면은 80으로 15개 할수 있는 사람이 그 100으로 10개 할수 있다고 해도 볼륨을 같이 보는 게 아니라 80으로 25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사실 볼륨이 같아진다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운동 강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를 이제 많이 이제 헤매는 경우를 좀 많이 보는데 결국은 그 볼륨의 계산법이 이제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정립이 돼야 되고 지금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공식이 이제 그런 볼륨의 계산법인데 종목별로도 사실 기준치가 다르고 기준치에 의해서 그 볼륨 계산을 할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의 과학화가 돼야 되는데 심지어는 1 0 0 k 10개 하는게 50, 20개는 똑같다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그 운동 강도 설정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내가 만들, 뭐, 지금 앱 작업도 하고 있는데, 운동 강도에 점수화 시켜가지고, 볼륨에 점수화를 시켜서, 100kg 10개랑 같은 볼륨은 무엇인가? 100kg 10개씩, 5세트랑 같은 볼륨을 패시으 하기 위해서는, 몇 k g 로몇 개씩, 몇 세트 했을 때, 이제 같은 효과가 나는가에 대한, 이거를, 이제 조만간 공개할 때, 지금은 뭐그 공식 사실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같지 않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일할린 계산법이나 뭐 내가 중량별 반복 능력이 다른데 그게 볼륨이 같다고 이제 착각하면 안 되고, 기준치보다 높아졌을 때 가산점과 낮아졌을 때 감점을 이용해서 운동 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진정한 이제 트레이닝의 그 볼륨 트레이닝을 제대로 할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는 거를 일단 예고편 형식으로 지금 간단하게 말하고 조만간 그 공식화된 앱을 이제 공개할 예정입니다.